나2 24, 25, 2 3 2 3 2 34, 2 2 34, 36, 3 3 3 3 31, 32, 33, 34, 3 3 3 3 3 3 3 32, 3 34, 35, 36, 37, 38, 3 3 3 3 33, 3 3 36, 3 38, 3 3 3 3 3 34, 3 3 3 38, 3 3 3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30, 31, 32, 33, 3 3 3 3 38, 3 3 2 2 3 3 3 3분의 1과, 여기에 3분의 1이 2입니다 그렇지. 여 지수만 하면요. 3에여에기에 3분의 1과, 여기에 3분의 1과, 여기에 3분의 1에3에 3분의 1과, 여기에 3분의 1분의 1과, 여 여기에 의분에 그 다음에, 7이면, 6, 위에, 이렇거기 위에, 이렇게 삼이데요그지 이거, 다시 풀어서, 담은 이음에 위, 그 다음에, 위, 위, 거 위에, 이렇게 삼는다. 이렇게 해서 5가됩니 이렇게, 이 위. 일단 바로 가지 말고, 다 풀고, 다풀어달고요그 다음에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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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 은, 그이 그렇지